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 생존 코딩의 신명진입니다 오늘 같이 진행해볼 일곱 번째 아래한글 자동화 튜토리얼 제목은 나라장터 쇼핑몰 의자 정보 모아오기입니다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의자들 중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 정보만을 모아서 아래한글 문서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보고서에는 표 안에 사진들이 들어가고요 사진 아래에 원문자로 일련번호, 업체명, 사이즈 각각의 금액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과정은 우선 첫 번째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셀레늄으로 들어가서 작업용 의자로 검색하고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등판하고 좌판이 메쉬 또는 망사여야 되고 대신 메시 망사지만 가죽은 들어있지 않아야 됩니다 팔걸이와 머리 받침반이 있어야 되고요 공공기관에서 물품 사보신 분들 구매 부서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선 구매 대상, 의무 구매 대상 이두 가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도움이 되겠죠 명세서는 인터넷에서 판다스를 통해서 엑셀로 먼저 작성을 하고 이미지도 각각의 대표 이미지를 다운을 받습니다 한글 보고서에 첨부를 할 예정이고요 위에 있는 자료를 합쳐서 아래 한글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 다루는 모듈은 조금 수가 많은데요 파일 경로하고 파일명을 합쳐주기 위한 OS 모듈, 이미지를 클립보드로 복사할 때 사용하는 IO 모듈 슬립 함수를 쓰기 위한 타임 모듈 이미지 다운받을 때 편하게 다운받기 위한 URL 라이브러리, 판다스 윈32 클립보드, 아래 한글 열기 위한 윈32 컴, 또 이미지 또 다루기 위한 필로우 그 다음에 엑셀 파일 또 이렇게 수정하기 위한 오픈 파이 엑셀 마지막으로 크롤링하기 위한 셀레늄 모듈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익셉션에 있는 모든 예외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본 과정 내에서 아래 한글 외에 응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굵직한 파이썬 예제들을 넣어봤는데요 코드 내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기존 엑셀 파일에 추가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아래 한글에 이미지를 예쁘게 넣기 위해서 인설트 t 이미지 말고 그냥 클립보드를 이용해서 어, 이미지를 간편하게 넣는 방법들 을소를해해리리습습다 다소 소은은용을한한영에에담도했했크크링부터터진 뭐 저장하는 거나 제품 정보를 이렇게 엑셀로 빼는 거나 한글에 이미지 붙이는 거나 원문자를 이렇게 합성하는 거나 하나하하나 적지 않은 코드가 씌 h 지는 작업인데요 한 부분씩 여러분 따라해보시면서 다른 분야에도 활용하시고 능숙하게 파이썬을 다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부분씩 코드를 작성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다운받을 폴더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저는 바탕 화면에 이렇게 imgs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경로를 복사해가지고요. 다운로드 디렉토리는 이렇게 붙여넣기했습니다. 부분씩 다 실행을 이렇게 해볼게요. 임포트도 다 했고요. 셀레 l e 으로 크롬을 열기 위해서 웹 드라이버를 실행합니다. 웹 드라이버.점 크롬 제 크롬 드라이버는 C 드라이브에 유저스의 이렇게 크롬을 실행을 했고요 크롬 창이 열렸죠 나라장터 쇼핑몰 주소는 shopping.g2b.go.kr 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요 이 사이트 좀 특이한 점은 바로 프레임셋이 나오고 두 번째 서브 프레임 안에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 있어서 서브 프레임 안에서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크롤링 하는 방법은 대체로 이런데요. 우클릭해서 검사를 N 누르신 다음에, 인풋 타입에 보면, 이렇게 ID가 키워드 KWD라고 돼 있고, 클래스는 search TXT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코드로 칠 필요는 없지만, 보여드리는 김에, 인풋 태그였는데, ID는 KWD였고, 클래스는 언더바 TXT 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샌드키세 해가지고 저희가 찾을 의자 종류는 작업용 의자 사무용 의자가 대부분 작업용 의자에 들어있죠 그리고 서브미스를 하는데 이두 줄을 실행을 하면 검색이 됐죠 그리고 또 제가 할 일은 상품 속성에서 더보기를 클릭해서 등판 재질에 이렇게 체크박스에 메시나 망사나 이렇게 메시 천이든 메시 비닐 가죽이든 다 선택을 하는데 가죽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방금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우선은 등판 재질을 클릭했을 때 어떤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 코드죠. 그러면 드라이버 점 엑시큐트 스크립트를 해서 다운 표 안에 이걸 넣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걸 실행을 해주면 등판 재질이 열리고 이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선택하는 것까지만 해볼까요? 우선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옵션은 메시거나 메쉬, 망사거나 이렇게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외되어야 되는 옵션은 가죽이 들어가 있으면 제외를 하겠습니다. 체크박스 리스트를 한번 봐볼게요. 우클릭해서 검사를 또 눌러보시면 인풋이 있고 인풋 위에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검색하고 싶은데 우레탄 플러스 천이 부분을 보고 싶은데 이건 인풋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리스트 안에 있죠. 근데 리스트에는 아무 속성이 달려있는 어트리뷰트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체크박스 리스트는 d r i v e e l e m e n t c s 로 하고 이 인풋을 체크박스 타입은 체크박스 뭐 이거면 되겠네요 인풋은 리스트 안에 있고 리스트는 ul 안에 있고 ul의 id가 dlist.div 이 정도만 해서 ul id는 d list div 안에 있는 리스트 안에 있는 인풋이었는데 타입이 체크박스였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체크박스 리스트가 나왔는데 길이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92개인데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체크박스 리스트 안에 있는 체크박스를 가지고 체크박스의 x 스패스를 통해서 지금 엘레먼트의 상위 엘레먼트를 찾아줘 이름은 parent로 하자 parent의 텍스트 안에 음 여기 들어가 있는 필수 옵션에 메시가 들어있거나 망사가 들어있거나 어떻게 작성하면 좋죠? 음, 필수 옵션에서 만약에 패런트 점 텍스트 안에 아이가 있고 가죽은 패런트 점 텍스트 안에 없으면 그 체크박스를 클릭해라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지금 이거 실행이 포문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알아서 클릭이 다된것 같아요. 그렇죠? 92개에서 메시와 망사가 들어가 있고 가죽이 들어가 있지 않은 체크박스를 모두 클릭을 했고요 클릭을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조회를 눌러줘야 되는데 조회는 이미지 위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면요 이렇게 등판 재질에서 제가 선택한 옵션들이 전부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되는데요. 어, 미리 작성해 놓았던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일한데요. 예를 들면 좌판 제질를 클릭해서 똑같이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고 팔걸이가 있냐 없냐 머리 반칙판이 있냐 없냐 우선 구매 대상, 의무 구매 대상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리고 기왕이면 100개 페이지씩을 보면 좋겠다 해서 다시 정렬까지 누르는 코드는 예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좌판 재질 클릭을 하고 등판 재질도 클릭해서 체크박스 전부 선택하고 머리 받침판 팔걸이, 그리고 리스트를 1 0 0개 목록으로 보여주고 우선 구매 대상과 의무 구매 대상에 체크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수정을 했는데요 Execute Script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나라장터 쇼핑몰이 조금 느릴 때가 있어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오류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익셉션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Try문을 넣어 줘 가지고 혹시 자바스크립트 익셉션이 발생하면 0.5초 후에 다시 실행을 해보고 실행이 되면 브레이크문으로 와일문을 빠져나와라 하는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아까 방금까지는 전부 드라이버 e r e x e 스크립트였는데 전부 이렇게 바꿨습니다 막 검색을 마친 상태인데요 여기서 더보기 클릭부터 좌판, 등판, 우선구매대상까지 전부 실행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좌판 재질로 메쉬와 망사를 선택하고 등판 재질로 메시와 망사를 선택하고 가죽이 들어있는 건 빼고 선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머리 받침판이 있는 거, 팔걸이가 있는 거, 그리고 리스트를 100개씩 해서 다시 정렬을 눌러줬고, 마지막으로 우선 구매 대상을 선택해서 조회를 전체가, 400, 전체가 43개죠.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용 의자 조건에 맞는 43개의 의자를 조회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아직 좀서론 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리스트를 가지고 이 43개의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씩 클릭하면서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고 여기 있는 자료는 이렇게 행렬 전, 변환을 해서 여기를 칼럼으로 여기를 값으로 해서 쭉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엑셀로 저장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저장한 엑셀 파일과 이미지 파일을 아래 한글 보고서로 집어넣는 과정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